가장 좋은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같은 본문인데,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소유권을 주장하라, 신청하라? 소유권을 신청하라 소유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슨 소류적인 의미가 있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동, 행동강령을 말하는 건데요 소유권과 주장하는 것과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칼립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윤성 집사 부인인 그 누구야? 자, 박박 뭐식이지? 박지지? 박진희 집사가 내가 이제 사택 이사 문제로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 사택 문제를 왜 고민하십니까? 청라에 집이 텅텅 빈 데가 있습니다. 집살 필요도 없고요. 전세, 전세로 굉장히 반, 반값도 안되게 전세 싸게 나눴대요. 아파트가 텅텅 비었대요. 그래?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주일날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가자 는 거예요. 나는 순전히 내가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응답을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내가 헌집에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연단 받을 때는 다헌집으로 지하로 창고로 막 돌아다니고 연단이 끝나고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서 등떼 밀려서 가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새집으로만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안 하시네. 배가 아프신가. 배가 아플 시어다. 그래야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서 같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집을 나가려. 주인이. 참,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의 소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도 나가야 돼. 계약은 2년인데, 2년이 안 돼도 주인이 와서, 나 기분 나쁘다. 내가 여게 살아야 되겠다 당신 나가시오 가져 나 가시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또 이사층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방보로 다니고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 쫓겨나가는 감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정 열받을 감정도 있어요 해보세요 열받을 감정도 있다 믿음의 감정도 있다. 이제, 사모님은 나한테 어떡 에이씨, 진짜. 서른받는 것도 우울하고 분한데. 에이씨, 진짜. 씨. 언제까지 집 쫓겨다닐 거야? 하나님! 세집 주십시오! 이런 성질을 부리는 감정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활용하시라니까. 그거를. 그것과 믿음이 플러스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가 아파야 돼. 배가 아파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갔어요. 나는 겉으로 볼 때는 농담 많이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유머있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하는 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 뭘 하나를 봐도 제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듣지 않습니다. 흘려가는 말로 듣지 않고요. 나는 항상 머리에 기획해놨다가 집에 가자마자 메모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고난의 연달 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있, 있지만 질병도 올수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구나 음식을 항상 잘 먹지만 소화가 잘 되지만 어떤 날은 소화가 안될 수도 있어요 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갔어. 줄렁 오 갔더니, 세상에. 58층까지, 58층, 60층까지였어요. 아파트 청라에. 거기, 랜드마크가 있는 큰 아파트가 두, 두, 두 회사에서 지은 포스코 아파트가 있고, 대우에서 지은 프리주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세상에. 5 7병짜 57병짜리. 57병짜리. 57병 짜리인데 아파트가 텅텅 비어서 가니까 골르세요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층 59층 60층까지인데 59층 60층은 펜트하우스야 두 개층은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걸로 벌써 그 아파트 분양해도 분양이 안돼 가지고 텅텅 비어서 전세로 다 내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박진희 집사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같이 가서. 갔더니 비어있는 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높은 쪽이어서요 그래서 4 8층이 있어요 48층 48층에 올라가니까 이놈의 아파트가 벽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있는데 벽이 다 유리야 저기 유리고 그 유리에 게스를 넣어 가지고 유리가 상당히 두껍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안 들려요 웬만큼 크게 건설 공장 파이프 박는 소리가 아니면 차 다니는 소리 별로 안 들리고요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콩알보다도 더 적게 보여요 이렇게 도대체 창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서 평문 쪽으로 가면 나를 빨아들일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보니까, 맑은 날 갔는데, 차 산이 보이고, 거기서 또 바다도 보이고, 목사님이 여기서 사세요. 근데, 전세가 반도 안 되게, 3분의 1밖에 안된 가격에 전세라도 살라는 거예요. 건설 회사에서 나한테 내가 이제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얘가 싸게 해줄 테니까 사십시오 아이고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데모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걸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 그 뭐야 저 속에 들어가는 철근 또 콘크리트 이런 게좀 함량이 미달되는 콘크리트 또 그런 철근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으로 먼저 입주한 사람이 막 소송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다기피하는 거야. 회사 쪽에서 나한테 그래. 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지 못하게 우리가 짓겠습니까? 대우건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한사람 평생 후회하실 것입니다. 많이 살수록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싸니까 요 성남동 소민 많이 사는데 성남동에서 가자동에 사람들이 막 입주하는 거야 그냥 입주하니까 몇 개월 한 1년 되니까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청라로 막이주를하기 시작하고 청라가 개발이 되고 전체를 들어온다고 그러고 스타필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금방 확확확 확확 바뀌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요즘 사람들은 뷰가 좋고 높은 대서 전망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풍경이 기가 막히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돈이 더 비싸요 이년딱 사니까 또 나가리 집 없는 사람의 소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가라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아파트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아파트가 얼마의 매매가 됐냐면 꼭 무슨 아파트 설명회 같아요. <웃음> 얼마에 팔렸냐면 11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2억 3천 전세 살았는데 6억 원대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에 나갔어요 우리가 살았던 데가 48일 내가 정확하게 내가 물어봤어요 땅을 쳤어요 <웃음> 하나님 주실려면 좀 길을 좀확그 아파트를 사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도 그런 말씀많아 하셔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소개해 가지고 부르지 아파대로 다 가시오 그럴 텐데 자 여러분 갈립 같은 사람은 스무 살이 넘어서 출리급을 했는데 출리급하면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험을 견뎌 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에서 말 한마디에 구원이 달려있고 믿음이 달려있고 죽음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고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분별력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앞을 뚫어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또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맞춰져서 살아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있습니까 자 아침,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디야 아침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안 먹어서 점심 먹지 말아라 점심 때가 돼서 점심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지 말아라 이틀동안 이틀동안 하루 세 끼를 이틀동안 먹지 말아라 주님 그러면 금식합니까 금식은 아니다 그건 뭐야 그는 그건, 그건. 나중에, 그치? 3일째 되는 날, 성령이, 누, 성령이 불러 축사했더니 귀신이 렇게에에야이 바보야 이에신아내말에속에에에 자기 불에에에 귀신도 그렇게 소리 지르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틀 동안 에에에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은도 받지만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뷰가 좋고 사람들이 높은 데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고충 아파트 고충 고충 고충 그런데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 자기 자신과 끝없이 내적인 전쟁을 합니다 생각에 대한 전쟁 말에 대한 전쟁 행동에 대한 전쟁 믿음에 대한 전쟁을 계속 자기 전쟁을 왜 눈앞에서 죽는 사람들이 막 나자빠지니까 그것도 어떻게 원망과 불순종과 또간음과 우상 숭배와 당을 짓는 것과 이리끼리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막할때 하나님이 인정 안 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제.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결정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 가난 땅에 들어가서 땅 뺏기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칼렙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가난 땅을 정찰할 때 열두 명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야또한 사람은 여호수와 열명은 자기가 보는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다 맞게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조지받아 죽었어요 여호수와 갈렙은 20대 이상 된 사람으로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자기 느낀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느낌이 맞지만 그렇게 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녹아버려 내가 이건 분명히 이거는 맞는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맞는 말은 열명의 정당 그제에 보고하는 것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 시류가 그래 그게 맞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임진왜란 일어 났을 때 선조왕이 일본에 두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각각 다른 당파에 소속된 사람을 파견했는데 한 사람은 인진왕은 절대 안 일어난다. 한 사람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김성이라는 사람이 황이 저저저저 누구야 저 이율곡 말고 이황그 사람 제자예요 유송룡에도 제자고 그런데 김수이라는 사람이 충신이야 나 가서 보니까 풍신숙이라는 사람이 키가 조그맣고 반 빙신같이 생겼어요 <웃음> 아이고 우리나라에 조선 임금님 사신이 보냈네 아 그러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저 바보 병신이야 저 전쟁 이렇게 윈이 아니야 김성일 눈에 그렇게 보이고, 또한 사람은 반드시 전쟁 저 사람은 <웃음> 속에 숨은 뜻이 있다. 숨은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조왕에게 보고하는 건 전쟁 절대 아니랍니다. 일본에 있는 그 왕은 전쟁 일으킬 위냐입니다. 겉보기에 볼 때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부두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면 문화인데.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김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보는 시각이 틀렸어 겉으로 보이는 그게 틀린 거야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관찰력과 자기의 눈과 자기가 느껴지는 그 감이 삐뚤어져 버려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쟁터에 매일 일선에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네 아들 요소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가난 땅을 40일 동안 다 정찰하고 그 열두 명의 정당권 초특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저들은 키가 엄청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 대박 같습니다 근데 왜두 명은 반대로 이야기 하냐고요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저들에서 떠났습니다 발로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밟히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나님이 양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시험이나 환란이나 유혹이 있을 때죽어나 자빠지는 자기 조상들 부모님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어제 그 소리가 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항상 긍정적이 어야 되고 나는 항상 믿음의 입장에서 써야 되고 편을 잘 써야 돼 편을 예? 믿습니까 자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나는 목표가 있고 나는 목적이 있어 나는 오늘도 목표가 있고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가난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여러분 모세도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룹을 나타내지 않아서 모세는 사명이 끝나버렸잖아요 반성을 두번 치는 바람에 그냥 끝나무신고그냥 잠깐 화를 드러냈는데 모세처럼 화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 모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잠깐 자기 인간적인 감정을 틀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명이 끝나버렸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막 짜증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기를터디하시고얘네가 많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번 화를 내는데 그냥 거꾸로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손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샘플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다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노출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고 분노가 막더 음? 그렇게만 안되겠죠. 아, 이 갈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땅을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험한 땅이야 근데 이 갈립은 뭔가가 달랐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냐해부론 산지 가난 땅에 폐잔병들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막판에 끝까지 저항하는 곳이 어디냐해부론 산지 해부론 산지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해부론 산지를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높은 고지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대표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세겜 땅에 있고 하나는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이 마지막으로 휴식하면서 안식하면서 보내는 데거든요 헤브론 산지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니까 헤브론은 지금 모슬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모슬림 사람들이 예, 아랍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일 수도 있대요 예. 근데 그 헤브론 산지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절기인가 유대인들이 검정색 곳으로 아, 특별을 해 가지고 헤브론 산지 거기에 그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던 곳, 그 장사 지내던 곳막벨라굴이는데 막벨라굴 위에다가 사원을 크게만 돔 사원을 만들었어요. 돔 사원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또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야곱과 레아,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느냐 철장에서 철장 철장에 서서 절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서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또 상대방 저쪽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 거기도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수 있는 그런 그런 지역으로 다놓으세요 그러니까 안과 바퀴 서로 틀려서 소리게 서로 푸는 거예요. 감역이긴 하지만 자 절반 절반씩 그렇게 그런 무덤 있는데 해브론은 말 뜻은 친교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고 가장 경치 좋은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가장 경치 좋은 곳이 바로 해브론이에요. 해브론, 해브론 아니면 세계. 자,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에 가보니까, 건너편에 에발산이 있고, 이쪽에 그리심산이었어요. 신명계에 보니까, 그리심산에, 에볼산에, 에발산에 양쪽에 지파들을 쭉 나눠가지고, 육지파, 여섯지파, 여섯지파 나눠가지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요. 여섯집파식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막 선포하는데 이 산과 저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산, 마주보고 있는 그산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이유는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를 받는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괴명과 관련해서 열두 가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기념비를 첫 번째 세워라. 두 번째 돌단을 쌓아야 한다. 세 번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양쪽 산에 불리게 해가지고 여섯 집하씩 해가지고 축복과 저지를 선포하는 땅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자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믿음을 다지고 헤브론 산에 가지고 결단하고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무덤을 보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갈렙이 그러는데 도대체 이 헤브론은 가난 땅에 잔당들이 전쟁하고 그 잔당들이 모이는 곳이 최후까지 저항하는 곳인데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그런 거예요 85세에 85살에 쓰리 바짝 질질 끄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 노인이 내가 지금도 나가서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늘로 능력이 약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그 산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어디서 받고 어떻게 해야 받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전망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장 좋은,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른 건안 통해요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원하는 것도 청구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내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 있더니 너, 발 갈래 너 발바닥으로 갈래 너발 밟는 것보다 내가 다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약속했던 그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신청하고 그걸 막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 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기동타격대 군대로 말하면 공수부대 가서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건안 통해요 오직 믿음만이 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른 건안 통해요 기도도 오직 믿음이 들어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만 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오래가고 그까지 가고 인내도 기도해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으로믿음 있어야 인내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자 그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죽기까지 해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실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갈렙은 이미 경험을 다 했어요. 예. 자 현실은 그래 그 성읍들이 경고합니다. 그 성읍들은 안악잔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현실은 이렇게 암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평지로 다 갔지만 나는 그곳을 갔기를 원합니다.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한3 0 k m 떨어진 곳인데 그 지역은 해발 높이가 930m 정도 되는 그산동네 산동네 바이로 된 산동네 그러니까 족장들이 말년에 그곳에서 아주아주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헤롯왕도 거기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거기다가 자기 의 궁전을 지었어요 헤롯왕도 왜 비쌌냐 높은 곳이니까 뷰가 좋으니까 풍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는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는 요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아주 아주 좋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나는 포도를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광야를 통해서 시험과 활란다 고난을 이길 때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이 낙오 될때 오직 여우소와 갈렙은 지도자로서 후임자가 되고 갈렙은 평신도로서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움켜지고 가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막 바꿔 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갈립의 기업이 되고. 오늘 여러분 마귀는 기도가 식어지길 원해요. 야, 너 열정 좀 그만하면 됐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몸도 안 좋은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근제도이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실질을 하는 거야 열정이 기도도 믿음도 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갈렙에게 축복을 안 하시고 이겠습니까 어? 남에게 없는 시각이 있었고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고 갈렙이올 때는 해불론 산지가 가장 좋았어요. 갈렙이 가서 마지막 전쟁을 해야만 가난 땅의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기와 질투와 낙심으로 우리 몸에 길들어지는데 남의 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에 거의 대부분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근성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항상 도전을 갖게 만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대로 각 사람이 쉬는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칼리은 저들과 틀려서 오직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수 있도록 응답을 미리 해주시지도 않고 서둘러서 막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뭐냐 우리가 뭘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끈질긴 성북은 성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품이 끼었는지 우리 믿음을 막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액기스가 다 나오도록 할렐루야 네. 자 어제 이야기했죠 믿음도 전염이 되고 불신도 전염이 된다 네. 긍정적인 것도 가족 식구들에게 전염이 되고 기쁨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나쁜 말도 주변에게 전염이 되고 할렐루야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부정한 것도 전염이 되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음도 전염이 돼서 2만 3천명씩 죽었잖아요 예. 원망과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 제끼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철양에도 지금 세계로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을 다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실 속에서는 절대 필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지만 광야를 통해서 필요한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옵소서